어, 잘런다 <웃음> 오늘 뭐 합니까? 빨리 둘러보자. 빨리, 아, 빨리 먹게. 빨리 러 와야겠네. 아, 가봤죠. <웃음> <웃음> 아 아쉽구만 아 여기는 그거 되겠다 물수제비 어한번 아, 해볼까? 오물 이렇게 잘해? 요령 알려줘 이거를 던질 때 얘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던져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은 성공해야지 이 번에도 성공 못하면 나는 멍멍이다 오오 대중대 하면 역시 바람이지 뭐예요? 오빠! 버려! 버려! 버려! 버려! 버려! <웃음> 제작진과의 돌탑 노켓 쌓기 대결 제한시간 2분 높으로 치면 돌탑 위에 오빠가 서자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길걸? <웃음> 그럴까? 이렇게? 응. 이렇게? 하고 머리 위에 하나 올려주고 응. 시작! 좀 역자가 좀큰거 신경전 완전 승리 1분 습니다 돌탑 진행시켜 5초 어, 손놓세요손노세요손놓세요참 <웃음> 인간미 있게 앞서 다들 습니다 어머 음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제일 컸도 없네 어? 자, 두분 나중에 저한테 계좌번호 보내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먹읍시다. 쭈쭈! 아, 여기 구이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. 원조 조개구이촌. 반갑습니다. 여기 총몇 번까지 있어요? <김빵> <204개>. <김빵> <김빵> <김빵> 감사합니다. <김빵> <김빵> <김빵> <김빵> 저희가 져서 저희는 밑반찬 먹어야 돼요. 이제 초장, 허어... 초장 드릴게요. 초장. 헉, 이렇게 속상할 수가. 아, 여기 초장, 초장만 드리자. 초장만? 그래 간은 해야 되니까 밋밋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. 알겠어요. 이건 드릴게요. <웃음> 진짜. 야! 식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다시 살아나네. 와. <웃음> 어머, 또 서비스예요? 와, 아, 나 여기 담에 진짜 와야겠다. 먹어도, 어, 돼요. 먹어도 돼요 네, 먹자 <웃음> 이거 또 맛있게... 어? 침기름에 탁 찍어서 한입딱 먹어주면 어머 어머 어머 움직여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맛있어 싱싱하네 와. 먹을 때마다 내가 너랑 대양 면회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 <웃음> 왜 먹을 때마다지? 날볼 응? 때마다 그런 생각 하면 안 될까? 알았어. <웃음> 맛있죠? 네, 이게 대짜예요? 아니에요. 네? 다리. 이게 중짜라고요? 네. 서울에서 진짜 이렇게 못 먹는데.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오 존맛탱? 맛있겠죠? 서리 <웃음> 그래, 저게 엄청 좋아해 애들 엄청 많지 엄청 엄청 귀엽지? 오정세야? 아, 나좀 꽂혔잖아 오정세한테 좀나 진짜?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주지? 나 응애응애 응애 애기 아닌데 나는 근데 그거 더 좋아했어 그. 동백 아동백고오정세 동백아 그 땅콩 진짜 그 땅콩 주면 되잖아 <웃음> 드럽게 치사기부리 <부르지>. 야무지게 <웃음> 올려서 하나도 안 빠트리고 염나 나, 나나 주려고? 아니 나 먹을 거야 여자친구는 <웃음> 애교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애교가 아니, 많은지 다 보여줘 먹고, 다 맛있게 먹고 그렇게. 다 먹고? 어. 왜? 비워내고 먹는 게 낫잖아 <웃음> 다 먹고 비워내는 것보다 <웃음> 나도 애교가 많아 오빠 애교 많을 것 같아 왠지 특히 연애할 때 진짜 애교 많지 여자친구가 다 남자 같았어 성격이아 여자친구가 다 남자라 한줄 알았네 음! 이태원에서 서성거리는데 다 연락해? <웃음> <웃음> 형잘 <웃음> 먹었습니다 아직 안 남았어 그러기엔 <웃음> 가리비 사체가 어휴, 너무 많이 먹었는데 <웃음> 진짜 배불러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 오늘 좋네. 진짜. <웃음> 어, 나무랄 게 없네. 너무 좋다. 항상 오늘만 같아라. 아, 오빠 우리 올드하게 엔딩 한번 해볼까? 태종대 조기구이촌으로 오세요. 오세요. <웃음> 엄마 나 팀이 왔어. <웃음>